저대상프로동부에서는 경기 시작할 때 포인트를 통해서 선공을 받았고요 자 포이버 이제 습니다자 아 김동부 쇼키빵 아아자 얼마 전에 했던 아아이 2부 2부 성공 나이스샷 김동부 한준 이기 때문에 몸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자, 범백! 소문. 좋아요. 아, 다시 잡아세요. 전동이. 아, 아, 완벽한 패스. 이번 백업은 한준영 날 스캐치. 자, 한준영 밖에 찬스 보고의 두포인트 턴집니다. 하이! 그렇습니다. 아차. 고승준 석종대 사실 힘으로 정말 자. 이분 속에이니다 그리고 무격이니다장동 우리가 어후 핵심일격 슈퍼! 골을 가고있 우리 무한이 김태현. 김태현 집중습니다 자, 노진 선수가 오패스방 노려봤는데 안 klar, 그대로 안됐어요그렇습니다감독 그대로 때문에 언제가 가장 좋은 상 아, 감사합니다 오늘 번말 선수분들이 함께해주시고 계시네요. 조건시도 아아 원샷. 김도우랑 배치업. 아주야. 원샷. 아주야 석고 석에 해결하는 애아이솔레이션이에요 김이 있죠 석고체. 아, 원샷 지금. 중여 선수 여에 맞고 나왔다는 판정 공격은 코키리 프레여이귀여 선수가 그 귀여운 니다 그렇습니다 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됐어요. 석나가야되고요 김동우 투포인트. 루파 예! 예! 자, 앞에서 어리드 했어요. 속속게 페이트 모션. 이어서 인사이드 장공요. 스텝백 투포인트. 사이드에 보수준 선수의 저 피지컬이 인사일을 쉽게 내주시나요김동우김동우건너 아! 아! 아! 아, 아, 수비를 아, 끌어내고요 장동영 아, 수위 바뀌었어요 아, 그대로 장동영 두번째 자유축 2구 선공 이정준 코스톱 치고합니다 이정준 그리고 한주혁한 성공! 2구! 2구 성공! 작동이비었고요이 고요 고순주 미바운드, 고순주 해결하나요? 고순주 인사이드 버스 성공. <목소리> <목소리> 자 김동호 볼체, 이장군영 고순주 걸어주고 어르을향해사합니고 네. 있을지 네. 도승준기수하고기도고요 아! 김동호 흔들하고고요김동고아도기고기김동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동점 고기도니다기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한 주려. 나는 그 28초. 양키 공격 두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정준 흔들 주고요. <목소리가> 이정준 데크샷 빗나갔어요. 김동현. 자 20초 아주 들어습니다자 마지막 공격이 될지 한 주려. 이정준에게. 이정준. 아! 자 <목소리가> 이정준 선수의 슈팅 모션을 피하지 못한 장면이 보는 순간 화면이 나오는데요. <목소리가> 이거 어, 실패했어요. 잠깐만요, 정치아 교수님 나와야 돼요. 여기 제가 이제 팔로가 나왔습니다. 장군요 정수라 한점 차.